저는 새해 지금 첫 목표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인데 그건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근하기 전에 한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서 편집을 좀 하다가 가려고 해요. 편집하고 아침에 분리수거하고 딱 회사 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해가지고 편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챙겨 먹기. 아침에 요 반송란 하나를 먹어줄게요. 맞아. <laughs> 여러분 제가 앞머리를 잘랐답니다 지금 다른분 분이 다 퇴근하셔가지고 잠깐 카메라를 켜봤는데 앞머리를 잘랐어요 지금 제가 앞머리 없던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여기 막 휘어지고 갈라지고 난리거든요 근데 그냥 원래 처음엔 다 이러니까 그냥 빨리 적응해보려고요 머리 그만 보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닭가슴살을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용으로. 저는 킹닭 이거 먹고 있는데 사실 이게 엄청 특별한 닭가슴살이라서 먹는 건 아니고 그냥 쿠팡에서 위에 뜨고 후기가 엄청 많아서 시켜봤는데 괜찮아서 잘 먹고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닭가슴살도 주문해가지고 그것도 먹어보려고요. 그래도 간이 좀 돼있어가지고 먹기 괜찮아요. 여저 퇴근할 거예요. 제 가방 겁나 귀엽죠? 오늘은 노트북을 안 들고 왔고 놓고 갈 거라서 집에 맥북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가방을 메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술 마시거나 블러셔 한게 아니라 제가 지금 필때 끝나고 왔는데 오면서 너무 추워가지고 보일러를 세게 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에 약간 지금 홍조가 올라왔어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요즘 엄청 잘 먹고 있는 영양제를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영양제 사고 사놓기만 하고 매번 다못 먹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바로 접니다. 매년 약간 새해에 올해는 진짜 건강 챙겨야지 영양제 잘 챙겨 먹어야지라고 다짐하는데 약간 여러 개 챙겨 먹기가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한 통을 다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기한 또 지나고 근데 요즘은 요 IM 덕분에 진짜로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저한테 딱 맞는 영양제로 엄청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제품은 이 IM 영양제인데요. 일단 좋은 점은 AI 추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처음에 저한테 딱 맞는 영양제를 추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주문을 할때1대일 상담으로 전문 영양사분이랑 상담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담을 하고 나면 저한테 딱 맞는 영양제가 집으로 30일 분이 딱 배송이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처음에 영양제를 살때 저도 유튜브로 맨날 엄청 찾아봤거든요. 왜냐면 영양제가 또 아무거나 먹기에는 게임치하잖아요 그리고 막 만약에 약국이나 병원 가서 물어보려고 하면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눈치도 좀 보이고 근데 꼭 이거 말고도 좀 약간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이것저것 다 물어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영양제 부분이 매우 매우 친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미 먹고 있는 영양제가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이미 이걸 이걸 먹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영양제들이랑 이렇게 궁합을 맞춰서 또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는 특히 좋았어요. 일단은 여러 개 있으면 은 먹기가 불편한데 이렇게 딱 약봉지처럼 30일 분이 소분되어서 저한테 배송이 되고요. 카톡으로 12시만 되면은 꿀꺽 알림이라는 게 오는데 이거를 먹고 그거를 누르면은 그, 어프, 그 메시지에서 저한테 칭찬도 해줘요. 그래서 완전 모티베이션이 제대로입니다. 제가 일단은 한달 분량을 받아서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먹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꾸준히 먹은 거는 처음이라서 한번 올해 한 1년 동안 계속 꾸준히 먹어보려고 해요. 실제로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꾸준히 먹고 있는데 저는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새해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아침 에 일어날 때좀 개운하고 피곤한 느낌이 덜해요. 진짜 뭔가 영양제 빨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삶의 질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리고 먹는 영양제 정보들도 홈페이지에서 모조리 다 확인이 가능한데요 영양제 원료들은 대부분 다 프리미엄 원료 중심이고 제조사는 대기업인 한국콜맛 그리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저만의 이름이나 애칭을 약포지에 새길 수 있어서 진짜 딱 세상에 하나만 존재하는 저만을 위한 영양제예요. 그래서 밖에서 먹으면 다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1대1로 상담을 받을 때 제가 단항성 난소증후군이 있어서 그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잔티젠이라는 거는 여성호르몬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좋다고 해서 저는 일단 그거는 뺐고요. 또 제가 장이 안 좋고 좀 소화가 잘안될 때가 있는 편이라서 농심 프로바이오틱스는 추가를 했습니다. 먹었더니 장도 확실히 편해지고 소화도 잘 되는 느낌이라서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요. 농심 제품이 왜 여기서 나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농심이 만든 건기식 브랜드인 라이필의 바이탈 라토 패밀리 프로바이오틱스가 IM에 입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i m 에서 바로 이 라이필의 바이탈 락토 패밀리를 소분된 형태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까지는 i m 이 본인들의 PB 상품만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브랜드의 영양제들도 입점을 점점 시키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다양한 브랜드들이 계속 더 입점이 될것 같은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더 다양한 영양제들이 들어오면 은 이게 그 내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몸 상태에 맞게 더 맞춰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라이필의 바이탈락토 패밀리의 특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내외 특허를 받은 유산균 100억이 배합된 제품이고요. 세계 특허 다니스코 유산균 균주가 들어있다고 해요. 사실 말이 좀 어렵죠? 백업 보장 프리미엄 유산균으로 장내를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거 설명 읽으면서 말이 좀 어려웠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은 장내 곳곳에 서식하는 복합균주 8종을 배합해서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할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화장실을 굉장히 잘갈수 있다. 이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이제 소분된 형태로 본인 추가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가격도 31분에 21,500원으로 엄청 저렴하고 저는 진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 고관여이고 개인화된 서비스라서 비쌀 것 같은데 가격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합리적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서비스입니다 제가 그 원래 샀던 영양제들이랑 이것저것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사는 것보다 배합해서 이렇게 31분으로 받는 게 훨씬 더 저렴하더라고요. 영양제별 가격도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새해부터 약간 건강하게 살아보겠다고 다시마 하신 분들 지금 이 영상이 아마 올라갈 때쯤이면 1월이 다 지나갔을 때일 것 같은데 아직 23년이 정말 초반이고 겨우 한 달밖에 안 지났으니까 2월부터 I.M.이랑 같이 건강하게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샤워를 하고 얼른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이고요. 어제 좀 늦게 잤는데 다행히 일찍 일어났어요. 저 쿠팡에서 스타킹을 시켰거든요. 편의점 스타킹 너무 약해가지고 시켜봤는데 이렇게 어 뭐야? 아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어요. 오늘 요거 하나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킹에 내가 비치네 저는 필퇴하고 출근했고요 사무실에 아직 아무도 없네요 닭가슴살이랑 두유에 탄 시리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단거 먹고 싶어가지고 시리얼도 먹으려고요 보고싶다 근데 주변에 한국 보면다잘 갔거든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저밥 먹고 왔고 제주마음 샌드 요거 인형님이 하나 주셔가지고 요거 간식으로 주을 거예요 이거 먹고 양칠 저 회의실 예약을 미리 못 해가지고 지금 폰부스에서 고콜 했거든요 원래 여기서 중콜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다 끝냈습니다 빨리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오늘 저 이거 하기 전에 어 저희 파트원님이랑 신년맞이 원운원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혼자 짠어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은 이룰 수 있을지 저희 파트너님이 제가 세운 목표는 되게 엔드골인 것 같고 그거를 잘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거를 과정에서 해야 될지 좀 구체화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좀 명확해진 것 같고 오늘 할 진짜 잘하고 싶어요. 아무튼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갈 거냐면요. 다시 위층에 제 오피스 제자리로 돌아가려고요. 여러분 밥을 먹고 카페 왔어요. 저 얼주가 변절자로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오늘은 안올 거라는 거 아니면 안 왔으면 좋겠다. 왜? 자기가 아직 학교가 안 끝났는데 근데 공부는 이제 잘 했으면 가면은 여러분저 커피 마시고 집에 돌아왔고 지금 쿠팡 업박기는 하는데 쿠팡 프레쉬로 반숙란을 시켰고요. 아침에 단백질 먹이는 용 그리고 이렇게 닭가슴살 소시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거는 인메이트 랭킹닷컴에서 시킨 닭가슴살 소시지인데 제가 그 음, 이거를 취소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시 한번 쿠팡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닭가슴살에 미쳐버렸답니다. 오니스트에서 이렇게 설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못 찍었네요. 그리고 편지도 써주시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소창 보자기가 되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대요. 짜잔! 우와! 저 이거 진짜 보내주시고 먹어봤는데 너무 좋아서 지금 한통 남아가지고 제가 사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물로 받아서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피부 좋아지는 기능성도 기능성인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얼려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막 요거트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 너무너무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오니스트. 제가 흙 잡는 거죠, 처음이니까? <웃음> 저는 더글로리 보면서 그 딱한 시간만 편집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런 데 쓰려고 제 20대는 온통 과재만 했어요. 돈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저는 센터필드에서 저희 대표님이랑 배치팀 대표님이랑 미팅을 하고 돌아왔고요. 커피가 나와서 테이크아웃 잔을 담아왔어요. 점심 저녁으로 먹으려고 가지고 단백질. 1시 20분까지 저희 들어갈 수 있는데 1시 6분에 도착할 것 같아요 고객이 증권 거래소 직원이었대요 이것도 그러니까 어 제일 예쁘다. 응. <웃음> 아, 여러분, 저는 전시 다 봤는데요, 그... 도슨트는 안 들었고, 오디오 가이드 들으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한... 한 시간... 1시간은... 되게 꼼꼼히 보면은 그 정도면은 다볼수 있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피카소 회화작품 은 많은 건 알았는데 도자작품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너무너무 새롭고 좋았어요. 전시가 제가 알기로는 2월인가? 3월 초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예약이 조금 힘들긴 한데 무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와보셨으면 좋겠습니 다 응. 이중서 골프공 치는 사람은 아까워서 못 치고 골프장에서 주우면 매우 기분 좋을 것 같은 여러분 전시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가슴살을 먹으려고 오늘 식단에 넣어서 단백질이 부족해서 단백질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미술관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어~ 닭가슴살 챙겨 먹고 좀 쉬다가 지금 편집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전시는 진짜 너무너무 좋았고 이게 그 이건희 특별전이거든요. 근데 그 제가 이건희 특별전 저기 그 이중섭전도 가고 이거 모네전도 갔는데 이중섭 전은 티켓 예약이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모네전은 티켓 예약이 진짜 어려워가지고 꽤나 뭔가 고생하면서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전당에서 하는 미라전도 얼리버드로 예매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랑 시간은 정확히 안 정했는데 저녁으로 같이 만나서 마라탕을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 영상 편집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수 있는 요인을 다 갖춘 게 이런 게다 저희 피부 유수분들 며칠 전부터 엄청 먹고 싶었던 마라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너무 고민하는 노잘 드러냈죠? 네.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할 때도 제가 차별을 싫어하긴 하는데 치바키 헤어 에센스 제 머리가 수이 많은데 또 길어가지고 근데 한번 잘라야 될것 같아요 숱도 치고 b r t c 라네즈 수분크림 워터뱅크 블루 하이알로 롤 어쩌고 크림 쿠션 사, 살 때부터 있었던 거